이거 착색 대박이라니까요, 이게 나의 마음을 꽂힐 수 있을 수 있게 <웃음> 이 요런 컬러의 장점은 이가 하얘 보인다 어, 얼굴빛을 사라 이렇게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갱웅갱 진홍갱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발라보고 처음으로 리뷰하는 브랜드 피치씨예요. 우리 호박스 친구가 또 저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노출 의무 없는 제품인데 바로 리뷰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무튼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피치씨 틴트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피치씨 리버 글로우 틴트는요. 네가지 컬러로 13,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쿨 컬러가 조금 더 많아서 우리 웜톤 분들이 서운할 원래는 대부분 쿨톤 분들이 서운해 하시는데 웜컬러보다는 쿨컬러가 조금 더 많아서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컬러가 가득가득하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착색이 있는 편이고 첫 번째 컬러가 착색이 조금 짙었고요. 어차피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제품의 향 같은 경우에는 달달한 과일 냄새가 나요. 입술에 바를 때는 막 향에 신경 쓰이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잘 사용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꼭 테스트해봐 주시고요. 립의 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입술에 딱 얹었을 때 입술에서 굉장히 편안한 각도로 팁이 돼 있어서 립 라인 따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입술 간지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쓱. 발라주면 되는 틴트의 팁이라서 팁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립의 질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상에서도 굉장히 반딱반딱하게 글로우 글로우하게 올라갔는데 립에 발색을 했을 때두콧 정도 발라도 입술이 무겁거나 끈덕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수분에서 오일리함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라서 립밤이나 립 오일 필요 없이 입술 건조하신 분들도 무거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분 틴트? 음. 이렇게 음파음파를 해도 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여름에도 바를 수 있는 글로우 틴트예요. 바로 첫 번째 컬러부터 립 발색 보여드릴게요. 거거링! 첫 번째 컬러, 자전거 탄 체리. 체리가 자전거를 탔어요. 아이고 귀여워. 체리가 자전거를 탔대요. 귀여워. 오우, 강력해. 이런 컬러는 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줘도 진짜 예쁘거든요. 자전거 탄 체리 컬러는요. 겨울 쿨톤 분들의 마음을 쌍이야 자격할 핑크 체리 컬러인데 지금 저는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발랐다가 한코더 바른 풀립 상태인데 확실히 얼굴 톤은 뭔가 깨끗한 느낌으로 보이지만 둥둥 떠 보이죠. 이런 컬러를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풀립보다는 그라데이션으로 바르시면 너무 예쁠 컬러인데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컬러는 너무 예뻐요. 딱 진짜 겨울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딥한 그런 딥 체리 레드 컬러거든요. 립 포인트 주기에도 너무 좋고 이가 진짜 하얘 보이는 컬러예요. 저 이가 평소에 진짜 누래요. 커피를 많이 먹어서 이런 컬러의 장점은 이가 하얘 보인다. 저는 이 컬러를 바른다면 정말 소량으로 조금 발라가지고 고라데이션 하면 은 너무 예쁠 컬러예요. 자전거 탄 체리. 웅냉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도 체리! 02번 가로등빛 복숭아. 가로등빛 복숭아. 발라볼게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요 컬러 너무 예쁜데요? 진짜 여름 쿨톤 분들 너무 잘 어울릴 라이트한 핑크 컬러인데 요게 흰기가 은은하게 예쁘게 들어있어서 얼굴빛을 사라릉 이렇게 그런 핑크 컬러라서 봄 웜톤 분들도 바르시면 예쁠 것 같은데 제일 추천하고 싶은 피부 톤은 여쿨 분들 덧바르면 핑크 기운이 조금 더 이렇게 진해져요. 저는 제 퍼스널 컬러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지만 요즘 약간 여쿨 컬러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원래 저 진짜 쿨 보통 극혐했던 사람인데 벚꽃이? 진달래꽃이 만개한 이렇게 예쁘게 확핀 듯한 이거만좀더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어 입술 표현력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03번 산책하는 포도 포도가 산책을 한대요 귀엽네 음 산책하는 포도 컬러는요. MLBB 모브 핑크 컬러에 포도 주스를 조금 넣어가지고 핑크 립에 퍼플 포인트를 쫙 주는 여름 쿨톤, 겨울 쿨톤 상관없이 쿨톤 분들이라면 다잘 어울리실 그런 립이에요. 저 약간 이런 컬러 되게 잘 소화하고 싶은데 나는 입술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 하지만 입술 컬러로만 봤을 땐 너무 예쁜 컬러예요. 저웰라빠바바바아 왜요? 산책하는 포도 오늘의 마지막 컬러, 04번 강바람 무화과 제가 또 요즘 무화과에, 무화과 향이 꽂혀가지고 향수도 무화과밖에 안 쓰거든요? 요립 컬러, 요 무화과는 나의 마음을 꽂힐 수 있을 수 있게 <웃음> 무화과 아 사실 전 컬러 착색 때문에 아 이게 보일까 싶네요. 이런 컬러가 아닌데 입술 착색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착색 대박이라니까요. 이게 지운 거예요. 피치시 선생님들 너무 강력하게 만드신 거 아닌가요?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딱 그런 연어 코랄? 지금 입술에 제가 최대한 지우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도 전에 약간 핑크 착색들 때문에 아 진짜 너무 마음 아파. 이 컬러도 너무 예쁘거든요. 전에 컬러들 때문에 착색은 조금만 이해해주시고요. 계속 손등이랑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입술이 어쩔 수 없이 핑크야. 개빡쳐. 이런 느낌. 여러분 마지막 컬러는 미안해요 사랑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피치씨 리버 글로우 틴트 네가지 발색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사용감이 좋았고 컬러도 존재감 뿜뿜뿜 오늘 영상도 오늘 립도 예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진짜 착색이죽여줘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